코로나 관련한 음. 규제 완화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. 먼저 뉴욕시 식당 실내 수용 인원 26일 음. 금요일부터 35%로 늘었습니다. 25%에서 35%로 35%. 음. 뉴욕시 식당들 네. 늘었죠. 그 다음에 뉴저지는 3월 어, 첫 주에 50%까지 지금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. 주지사가 얘기를 했는데, 정확한 날짜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, 이제 아마 3월 첫 주에 50%까지 네. 지금 많이 늘리고 있죠. 뉴저지는 마리아나도 합법되고, 코로나 규제완화도더 빨리, 빨리 되고. 이좀 낮아서 그래요. 어. 뉴욕시나 뉴욕주가 뉴저지보다 네. 훨씬 감염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요. 음, 그래요? 미안해요. <웃음> 미안합니다. 그래서 낮습니다. 네. 네. <웃음> 자, 그 다음에 요양원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예전, 네, 지난주에 네. 말씀드렸었죠. 요 관련한 세부상을 조금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. 이게 26일부터 가능해졌는데, 이게 연방 차원에서 이제 이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. 요양원 방문 다 가능하게 해라. 그, 그렇지만 연방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완화는 했, 됐지만, 문제는 주별로 그 주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요양 관련해서. 뉴욕도 있고요. 뉴저지도 있기 때문에, 이게 사실상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주법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. 어... 네. 이제 아셔야 되는 게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음. 어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안 나와야 돼요 그 요양원에서 해당 요양원에서 이런 경우 방문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 요양원 방문할 때그 대신 이제 뭐레피 테스트나 이런 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그 그 의무상은 아니지만 또 하나 한 가지는 그 요양원이 위치해 있는 그 해당 지역의 감염률이 만약에 5%를 넘는 곳이에요.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5%를 넘으면 요양원 방문 시 코로나 검사가 의무상이 됩니다. 이때는. 예, 이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방문 전 2주 이내에 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경우, 아니면 백신 접종 후 90일을 넘기지 않은 경우는 방문이 허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완화가 된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신 분들, 2차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은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. 단지, 만약에 음. 마, 맞아 2차까지 맞은 게석 달이 넘었어요. 그런지 지금 거예요? 아직 그런 분들 알 계시겠지만,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되고요. 네. 이게 음. 3개월까지라는 거. 되겠습니다. 유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엔 일곱 개 카운티만 요양원 방문이 허용이 됐는데 이 일곱 개 카운티가 이제 감염률이 좀 낮은 지역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버겐 카운티는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인데 버겐 카운티는 워낙 높아서 이제 허락이 안 됐고요. 지금 발표된 이 카운티들이 좀 저도 생소해요. 소, 뭐 소머셋이라든가 헌터든 머서 캠든 벌링턴 글루체스터 살렘 이렇게 일곱 개 카운티만 요양원 방문이 허용이 됐습니다. 어뭐 뉴저지도 뉴욕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14일간, 2주 동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방문이 가능하다는 거.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나 이게 허용이 된 거지. 주법으로도 이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유행한 방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